어, 뭐지? 이전 레벨부터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를 선택하면 레벨 진행 상황을 이게 됩니다. 아, 여기서 바로 할수 있네? 없어. 없어. 여자애를 말하는가? 이번 일이랑 무슨 관계지? 없어. 내가 말한 건 잊어버려 하지만 넌 분명 삶을 선택할 거야 너한테는 해야 할 끝내지 못한 일이 많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됐어. 난 살고 싶어. 그것이 도예 선생인가 마지막 종말을 포기하고 죽음의 은색 가면을 붙는 것이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죽음을 품고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맞이하겠다. 그래 재밌을 거야. 히히히히 그렇다면 좋다. 그대는 죽음의 은색 가면을 품고 마지막 죽음의 평화를 경멸했다. 다른 이들의 그대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만 그랬대의 심장이여. 헐! 다른 사람 다 그냥 죽어버렸어. 네가 저지른 학살 소식이 온라인에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알아? 경찰 부대가... 경찰 부대 전체가 죽었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단 하나의 이유도 없이 이제 더는 너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 오늘밤 끔찍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치료했어요 집을 청소했군 괜찮아요 우리 집도 이렇거든요? 아빠는 청소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영화? 넌볼수 없단다 어 알겠어요 그럼 영화를 빌리러 가지 않을래요? 물론이지 만세! 어서요 어서 가요! 비디오 가게가 있네 아 안녕하세요 주문했던 전쟁중 사무라이 테이프가 방금 들어왔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저기요 만화 보면 안 돼요? 이게, 이미 영화를 주문해뒀거든 아, 잉 그럼 다음에 봐요. 알겠죠? 3 2거 뭐야? 이거 니다다음에또 이거 요 님. 난거림야블레이드를 위해 돌아왔다. 거게 검을 거뭐기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것이다 난 항상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있었지. 오늘의 경제여 내가 내 기기를 시험해 주마. <목소리> 헤 <헤이 에이 목소리> 으앙, 피가 나요. 악당이 찔려서 이 영화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 <목소리> 걱정하지 마. 진짜가 아니니까. 난 진짜가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무섭다고요. 음, 아저씨도 사물라이예요 영화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래. 그런 줄 알았어요. 멋진 검을 들고 저 사람들랑 비슷하게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온 죽음의 일격을 받아라. 히아! 앙! 머리를 잘랐어어요세공 <웃음> 나다, 레이시, 애신공주님을 고라왔다. 너를 곧주면 구주면, <웃음> 곧 죽여주마. 내 아들아, 여진이 어려서 없구나. 오늘 넌, 오늘 죽는 건 니가 될 것이다. 히아! 히 <웃음> <웃음> 자고 있군. 음. 다들 들었어? 제사나가 내일 공청회에서 증언을 한다던데. 그래, 무슨 군선물은 이야기 맞지? 심상치 않은데? 보안을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마 괜찮을 거야. 전혀 괜찮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오, 뭐야 이거? 헐... 다른 드래곤을 조종하네? 와, 얘 능력이 더 좋아. 아유, 여기 가버릴 수가 있어. 어. 아. 어디부터 공격을 해야될까? 아이 미치 엥?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이고! 아유 저거 그냥 굴러서 가면 되는데 에헤이~~ 아 <웃음>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총알이 도착하는데다가 저거 어 뭐야 왜 저렇게 됐지? 여기 이렇게 가야지. 공간을 아예 뛰어넘네, 저렇게 보면은. 아니 왜 공격을 못해 이거 하면은 저거 쓰면은 힘드나봐 그러면 일반 공격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텔레포트를 써야겠다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없어졌어 얼치,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아이고! <웃음> 아, 다리 맞았어. 를 통해서 약간 사건의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알수 있겠지? 너넌 누구? 놈들의 이름을 말해 당장 뭐, 난 7년동안 감옥에 있어서 이제 아는 것도 없다고 날 해치지마 그만 음질대고 놈들의 이름을 말해 조시로즈? 조시로즈는 이번주에 암살당했다. 오마르 알카심알카심 알카심. 크로노스를 다시 만났셈인가알카심이 러시아 깡패나 닌자 여인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난 다시 크로노스를 만들려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지난 7년동안 내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나눴다고. 하지만 확실한건 정부는 아니야 그리고 내 판다론 이제 크로노스를 제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인력은 거의 없어 아가시이 알고 있을거야 너무 만나 그리고 그리고 레온 본 알벤슬레벤 녀석이 크로노스를 만든 사람이야 분명 뭐라도 알고 있을거야 그래 레온 제, 제발 날 죽이지마 아, 전부 죽어야 돼 <웃음> 알카시면 죽을거다 레온도 죽을거다 그리고 너도 죽을거다 저렇게 된거군 드래곤의 테이프 저때 교도소를 털었던게 러시아 녀석이 아니고 부인 녀석이 아니고 드래곤이었네? 레온 본 알벤슬레벤 3번 지구 도살장 및6 가공장 누구지? 곧 나에게 될 겁니다 닌자여인인가? 어? 여기 안왔네? 안가네? 딴 데로 새해버리네 또 미트 그린더 글라이더 어? <웃음> 헌? 방문자가 자전거도 꽤 오랜만이구나 아주 즐거워 뭐야 이 비참함의 시설은 한데 늘프로젝트의 시험장이었지 빨리빨리 얘기해 이 자식아 뉴메이카의 가장 촉망받는 군인과 과학자들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 시련에 달려들었어 얼마나 적합한지 확인해 보자고 흥미롭군 계속 진행해봐 나 그냥 피한 것 뿐인데? 이거 쏘 잖아？이거 총쏴 <웃음> 아, 그 녀석 인가 봐. 안 돼요, 허, 허,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웃음> 아, 아, 레이저. <웃음> 이게 되냐? 아유. 에헤이. 아 이거 그냥 가도 되겠다. 아. 차차차차... 아 폭탄인가 봐 이거? 아 야, 좀 참... 어휴, 이 끝에 걸쳐요. 그냥 끝에. 절치하고 푸셔 잠깐만요 <웃음> <에잉>, 리지마잉아하 <웃음> <웃음> 여기서 굴러지지가 않아. <웃음> <웃음> 순조롭게 좀 진행합시다. 애국님. 이번엔 죽지 맙시다! 아, 죽지 말자니까요. 그냥 끝나는 게 이렇게 돼버리네. 뭐가 안 굴러져, 저기서. 사염병이 여기 있구나. 아이. 에헤이. 아, 개콘이 너무 못하시네요. 아, 진짜. 저기서 시간 멈추고. 튕겨내면 되잖아요. 그래. 아, <웃음> 진짜. <웃음> 언제 올라왔냐. 어렵게 하지 마. 아, 시프트만 제대로 누르면 되잖아. 왜 자꾸 죽으시는 거예요? 아유, 씨. 계약이 없어요 개코님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시간만 되면은 이게 시간 떨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고 어? 이제 뭐가 있네 아 이거 꺼야 되는구나 哎呦 이거는 좀 그렇네 음... 아이 총오휴 같은데? 이건 노래시험의 마지막 부분이야. 어마어마한 실패를 기록했지 기르... 지금까지 넌 흥미로운 참가자였어. 아, 날 찍지마! <웃음> 행운을 빌지. 왠지 끝에 끝에서부터 있어야 될것 같아. 있는 거야. 아 이거. 아 빛이 나오는 데만 안 찍는 거구만. 그냥 시프트 누르자 이거 <웃음> 뭐 바로 앞에서 이러는데? <웃음> 뭐야 이거 오 oh. 아이고 없는데 이제. 격타기로 버텼다. 오, 뭐야 저거? 아! 미쳤나봐 레이저. 어. 아나 죽었다. <웃음> 아아시부도 계속 쳤어야지. 완벽한 타이밍으로 레이저에 기가 막히게 가서 부딪히는데 아. <웃음> 근데 제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 뭐하러 쏘는 것까지 보여주지? 나죽어나 죽어요. <웃음> 나, 죽어요. <웃음> 나 죽어. 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 오. 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열어줘 이제 봐봐 시프트 <웃음> 다 떨어져가지고 개짓거리 하는거 봐 저거 어. 루 뭐야 여기또아왜또 가도 간만우리면 어렸을때부터 크로노스를 투어 받으면 뉴메카 궁극의 병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았겠군 시간과 전투에 대한 능력은 너희들을 전쟁의 신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크로노스와 룰 프로젝트는 실패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의 존재 자체가 우리야 넌 크로노스를 얻지 못할 거다 아 이게 크로노스였나봐 아닌가? 뭐예요? 니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이제 사라져 난할 일이 있고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 미만 뭐야 돌아오면 돼? 어? 아니잖아?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군 너도다 <웃음> 너도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군 내자업은 너무 중요해 거기서 더 나아가면 네 존재 자체를 지우게 될 뿐이야 기기를 켭니까? 방문자가 찾아온 것도 꽤오랜만이고 아주 즐거워 이 비참한 시설은 한때 룰프로젝트의 시험장이었지 극저... 실? 뉴메카에 가장 촉망받는 과학자들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 시련에 달려들었어 넌 얼마나 적합한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아! 이거 그거잖아! 맞지 온 탱크는 맞지 마. 들어 있는 물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만져보고 싶잖아. 도대체 어있는 거야? 왜 오늘 오지 않았지? 어젯밤에 경찰 부대 전원을 죽이다니 너의 그릇된행동인내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졌는지 알고 있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놀라> 안녕! 어서 와요! 제가 오늘 멋진 걸 찾았어요!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빨리 따라와요 바로 여기에요 속상이었군. 저게 엄청 멀어요. 삼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선 더러운 거랑 쓰레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불빛이에요. 너무 예뻐요. 어제가는 전부 보고 싶어요. 응? 아니? 음, 왜요? 우린 더 좋은 곳으로 갈거야 멀리 떨어진 곳으로 2번지구요 더 멀리 3번지구요? 아니네 <웃음> 좋아요 <웃음> 어 그건 뭐예요? 전쟁에서 가져온거야 훈장와 전쟁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저씨는 영웅이네요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야죠 너무 더럽잖아요 7년동안 몸에서 떼어놓지 않아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때는 좋은 일을 했었다는 걸 기억나게 하거든 어? 어라? 왜 던지신 거예요? 점점점 이제는 다른 걸 보면 되니까 아 저기 조금만 더 있으면 안될까요? 더 오래 있자 너무 졸리긴 가면서 아저씨가 찾아오는 건 무서워요. 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한 거죠? 좋아요. 이런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심판의 날이다.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요! 응? 음? 무일이라도 껐어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유, 내가 아침을 만들었어요. 뭐지? 어우, 나도 몰라요. 북에서 요리할 재료도 없던데요. 생선 대가리 몇 개랑 단백질 보충제로. <웃음> 수프를 만들었어요. 먹어봐요. 고, 고맙구나. 어때요 괜찮아요? 음, 정말 흥미롭군. 정말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기뻐요. 전 역겹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뱉었어요. <웃음> 이 녀석이 이거 신은 안 먹고 나는 먹이겠다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잠깐만 베이모스를 빌려줄게요 아저씨는 친구가 없으니까 아저씨가 있으면 나도 베이모스는 필요없어요 아저씨가 외로우면 베이모스가 같이 있어줄거에요 하지만 잘돌봐줘야돼요 베이모스는 여진 내 친구거든요 최고의 친구 이건 그냥 빌려주는거에요 이제 레비아탄도 친구가 생겼네 그죠? 그리고 나도요 그리고 아저씨도요 음... 이제 가봐야죠 이따가 봐요 와서 안도록해. 아직도 살아 있군. 궁금해지르던 참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네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니까. 목표물에 암살에 실패하고 경찰 부대 전원을 학살하고 인물을 소리한 주제에 다시 얼굴 보이다니 놀랍군. 너 더... 이주. 쪼같은 이번이 너의 마지막 기회야 만약 지금부터 네가 아주 조금이도 지시를 어긴다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드래곤은 누리였군 너 어떻게 알아낸 거지? 내가 레온 본 알벤 슬레벤을 찾았어 하지만 어떻게 이제 진실을 말해! 그래 물론, 하지만 어떻게 레온에 대해 알았지? 상관없어, 내 질문에 대답해 그, 그래 난 누구지? 룰 이전에 네 삶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아마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겠지 네 공격성과 정신병이 너를 주, 룰의 주요 지원자로 만들었지 넌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 룰 부대인 감마 프로젝트에 있었어 넌 뉴메카의 슈너 슈퍼솔져가 되기 위해 크로노스를 투여받고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받았지. 이게 내가 아는 전부야. 내 정신병? 아, 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인에 대한 혐오감이 부족해. 내가 오해할 수도 있, 있지만, 넌 살인을 즐기는 것 같거든. <웃음> <웃음>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인가봐. 난 살인을 좋아하지 않아. 어?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지 사해나 순간에만 내가 살해 있다고 느끼거든 내세 번째 거고랐는데첫 번째 걸 강제로 선택이 됐어 그래 왜네가 이번 일에 적합했는지 이유를 알겠군 하지만 상관없어 누른 전쟁 중에 극도로 민감하거나 가끔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작전을 수행했지만 아무도 크로노스가 신경계에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남기리라 예상하지는 못했지 전쟁이 끝나고 크로노스 생산은 중지되었지 대부분의 룰은 금단 증상으로 사망했어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은 크로노스와 연관되어 있었어 그걸 만든 이들은 영원히 침묵해야 돼 크로노스는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돼 그들이 전부 죽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 점점점 아니 넌 굉장히 협조적이야 우리 윗선을 너를 마음에 들어해 나에 대해선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군 최근 임무에서 벌어진 상황이 우리 관계에 이례적인 손상을 입혔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까지 널 믿을 수 있는 요원이 었고넌난 진심으로 널 위하고 있어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유감이군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 난 소모품이야 내가 죽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쩜쩜쩜 아. 우리 임무가 끝나고 너의 처분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넌내 인생이 지나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겨주지 더할 말은 없어 이제 치료시간이야 그거 안 맞을 순 없는 거요? 에, 에, 에, 아 주상이 에에에 아. 내 사무실에서 나가 어 파일이 또 있네 뭐야 벙커? 시너지 연구센터에 위치한 알카시의 벙커로 침입해 현재 안전실에 보관된 모든 민감한 항목을 제거할 것 거센 저항이 예상됨 생존자를 남기지 말것 후... 시너지 연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문 목적이... 기억나요? 검은을 가지고 목욕한다던 분이죠? 어? 그 호텔에서 일하던? 내 행운의 목욕 가운이거든? 음 정말 캐릭터가 뚜렷하네요. 그래도 피를 깜빡하신 것 같아요. 거기요. 오, 그리고 거기도요. 있잖아요? 보안이 드래곤이 모두에 들어간 게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확인하는걸 깜빡했다나요? 누가 알았겠어요? 제 보수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나저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안허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절차인걸 알고 계시죠? 헐 <웃음> 어, 그냥 목욕하려고 온거야 음, 전 여기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뉴얼을 확인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F양목 335페이지에 있어 오, 메뉴를 정말 잘 알고 계시군요. 제가 생, 제 생각엔 접선도 해봤나 봐군요 옷을 접선처럼 안 입어서 몰랐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리고 즐거운 목욕하세요, 선생님. <웃음> 고맙군 고 자네, 운주, 운주 알아. 오버 더즈. 점 내려가네 어휴 깜짝이야 아이고 저 끝에 있을 때 저거에 들어가야되는데 다시 봐보자 오케이 이제야아이 뭐야 스리진짜있 어떻게 지나갔니? 어 저거 다 버리는데? 애들 죽이는 것보다 이게 더 짜증나네, 지금. 오, 됐어. 이거는 연 다음에, 아, 저한 방으로 안 끝나는구나. 무조건 배야 돼. 에헤이. 맨 처음에 가면 안 되네. 으. 어. 아. 참네. 어이 뭐야 어떻게 왔어 이거 <웃음> 다시 와어한 번에 지나가자 제발 어아유아 <웃음> 그리고 아하 시간이 안 되나 본데 이거 어 You g u r a t 가지고 실험하는 거 아하 아래로 가자 아니면은 여기 있다가 어우 이제 포렛도 있네 천천히 해, 천천히. 시간 많아. 저거 왜안 때려지냐, 저거. 뭐. 아! 계속 갔어야지. 안돼요. 아. 오, <웃음> <웃음> oh, n no. 저렇게 가자. 이렇게 때리고. 아.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방법도 있어 어 누구세요? 저거 뭐야 저거 저 엄청 빠르네? 어떻게 저러지? 아, 시간 멈췄어야지. 예. 네. 먹고 날아가네. 좀 쉬었다가, <웃음> 아, 저 총잡이부터 잡아야 돼. Hey. 봤더니 거기서 그렇게 실수를 하세요? 아왜 그래? 아이 왜이래? 집중 해세요 집중 개꼬지 얹질줄 알았다, 이새끼. 아닌가? 칼인가? 왜야 대놓고 위로 가라는 거잖아, 이거. 되나? 오 시간 없어 안돼요! <웃음> 아 시작한 일은 우리가 끝내려고 원했지 이건 아주 재밌을 거야 응? 아니 안 움직여 이거 아니 한키킬 눌렀잖아 내리고 안 돼요!!! 자 총총총총총 오이고 아 너무 오래 쓰면 안되네 저거 아이 앉아서 못 피하니? 아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이 녀석 튀어 나와 가지고 갑자기 공격해. 아...이...왜이래... 어째서 조준을 그렇게 하신거죠? 재우기네 진짜. 아. 후이 <웃음> 아. 어어차! 참... 어! 어휴 오 어... 어... <웃음> 넌, 넌 감마로군 안 그런가? 15호와 같아 어... 너도 누리군 15호와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누린줄 알았는데 알카시면 내게 크로노스를 주면 사람을 죽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맞지? 크로노스? 여기엔 남은 게 없어 알카심이 어디에 보관하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아니야 이제 남은 양이 거의 없어 분명 우리들이 사용하기엔 부족한 양이지 난 그로노스 때문에 여기 온게 아니야 뭐?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왔지? 여긴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없다고 살인이나 싸움이나 다 의미가 없다고 만약 만약 네가 즐기는 게 아니라면 그렇지? 살인 그럼 스스가 우리에게 주는 불멸성 시간의 안정장치 그래서 우리에게 살인이 아무 의미도 없지 우리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거든 살인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야 어, 왠지 이거 될것 같은데? 우리 중 하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 점수는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건 의지의 싸움이지 네가 나를 죽이면 난널 어떻게 쓰러뜨릴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 내가 너를 끝내면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추적하겠어요. 약속하지. 너의 죽음을 헛다게 하지 않겠어 놈들은 고통받을 거야. 금단 금단 증상을 겪고 있지? 내가 크로노스를 복용하고 며칠이 지났어. 알카심이 죽은 이유는 전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겠지? 환상이 멈추지 않아. 넌날 수천 번은 더 죽였고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허나 네 혈관에 흐른 크로노스를 하면 금단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 이렇게 끝나야 해서 유감이야 어 어? 어? 어? 아 레이저 쏘잖아? 아참저 굴러서 피하면 되겠지? 어? 대상하나, 항복해제기라 이 싸움은 네가포기하지도 절대 끝나잖아 <웃음> 내가 압도적으로 유... <웃음> 불리하잖아, 이거! 안 돼요! 눌러서 피하고 때리고 아이씨, <웃음> <웃음> 저기서 뿌식 빠슝하는 리릴이야 어, 같은 실수 저지른 걸 수백 번은 봤지. 넌날 뛰어넘지 못해. 네가 이길 방법은 없어. 와, 저기서 내려 찍는구나 또. 아하이. 얘들 로봇 나오고 로봇이 아니고 터렛 나오고 누 르고 내려 찍고 나 찍고 꾸중 빠중 하다가 저기서 레이저 찍고 저기서 레이, 아! 아, 안 돼요. 아, 터렛한테 죽네. 오른쪽에서 또 온다. 어이 세상에, 철떻게 한다고? 아이 굴러 써야지, 까먹었어. 아. 화승하고 왼쪽에서 한번 아 너무 빨리 굴렀잖아. <웃음> <웃음> 쟤도 쓰러졌는데 니 혈관에 있는 클로로스라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층! 찬! 뿌슝빠슝이다! 쇼 두 하고 아 저거를 <웃음> 저렇게 맞으면 어떻게 여기 했지아 진짜 아 젠장. 아유, 가만히 있어. 내고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걸 몇 번이라는 거야? 죽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죽여. 부탁이야. 왜또 힘을 못쓰지? 지면은? 막막 스캔이 필요합니다 아 설마 들어가면 뭔데? 네? 뭐지? 뭐야? 아이를 죽여야 돼? 금고로 들어왔더니 왜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지? 과거의 자신이 맞나? 헐 선택지 의미가 없잖아 이거 왜 다시 술집으로 들어왔지? 헐 그 살아있다고? 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아? 어... 오늘 하루종일 딸이랑 연락이 안돼내 전화 왜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놈들이 날 추적하지는 않을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꿈은 진짜였어. 아니, 난 떠날거야. 떠나야 돼. 시간이 없어. 내 꿈이 진짜 있었던 일인 걸 알고 있었지. 뭐? 대체 무슨 개소를 리 짓거리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장내 사무실에서 꺼져 이필어을 쓰레기 약쟁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너는 금당 증상을 겪고 있어 내게서 떨어져 너 내가 널 위해 했던 넌... 그만 떠 이럴 수 없어 이 멍청한 내 내가 가진 모든 크로노스를 줄게 그냥 날 내버려둬 부탁할게. 너, 지씨 마, 이깟어, 아냐! 안 돼! 주인공, 그러지 마! 안 돼! 그만해! 그만! 그럴수가 완전히 약에 쩔어가지고 세 개나 연달아서 맞아버렸어 완전히 축 늘어져버렸구만 <목소리> 뉴 메카 정부 카드키를 획득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구만 이새끼 여행가방을 수색합니까? 예 크로노스 배달 수요일 3시 30분 286번가 뉴메카 특수무기연구소 서류철이 놓여있다 <놀람> <놀람> <놀람> 제로 내 이름은 제로였어 나이 22살이라고? 나보다 젊다고? <놀람> <놀람> 아저씨가 아니라고? 군대 갈 나이라고? 눌 집행부 계급 감마 부대 고가치 정부 계약자로 외부 계약이 허가됨 직무에 대한 의심 및 크로노스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반드시 신중하게 제거해야 집으로 갑니까? 아니, 아니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거지? 날 들여보내지도 않으면 어떻게 집사를 받으라는 거야? 뭐지? 여긴 범죄 현장입니다 아주머니 이 남성은 친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색을 끝내면 아파트의 모든 물건은 아주머니가 가지셔도 됩니다 음, 누구냐 세입자야, 문이 박살낸 방주인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 일어, 일어, 일어 있었습니까? 친입이 있었던 것 같아 세입자는 사망이고 옆방에 약쟁이 말이지 그쪽 방도 침입한 것 같던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빠가 죽었나봐 헐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취한다 여자애 어디갔어? 여자아이 못봤습니까? 여자아이요? 여긴 여자아이가 없어 내 건물에는 한번 지구에도 없지 랜디 아파트에 이상한 건 없는지 확인해 무슨 여자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에게 딸이 있었어 어디있지? 딸? 이 건물에 아이는 없어 그건 확실해 남자는 혼자 살았다고 3번 지구의 꼬마라고? 허허 남자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마약사업에 연루된 고독한 약쟁이일 뿐아 이거 이상하다 했어 왜 선생님 서까지 동행해 주시죠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도 동행하지 않을 거야 손 들고 무릎 꿇어 당장 순신이 따르시면 아무도 다칠 일은 없다 아줌마 태어난데? <웃음> 하우스에서 보고 298호 주택에서 452 상황 발생 목욕 가운과 사무라이 껌을 든 보통 체격의 남성이다 렌지 프로필에 맞는 것 같아 저 남자가 그놈이라고 생각해?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주인공이잖아 빨리 숨어. 물병사들이야 놈. 제저 씨가 인형 가져왔네. 도시가 아니잖아. 제로 보고하겠다. 임무를 완료했다. 알았다, 제로. 15호. 본부로 귀환하라. 도중에 누구라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어? 어? 그래, 주인공 이름 제로였잖아. 어? 오 어, 살짝 소름돋았어 이거 어떻게 된거지? 부위가 죽었습니다 둘 생존자였습니다 감마 15호입니다 곧 정과 전면전을 벌여야겠어 부인 목걸이 들고 왔네 드래곤이잖아 우측에는 누구지? 우측에 우측에 누구지? 부인가 드래곤은 뭘 보고 있는거지? 어떻게 된거지?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야기는 계속된다고? 꼼지락되는 모습 좀 봐, 비극. 히히히히.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희극. 오, 고통이 끊이질라는구나 어떤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음,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박사가 저렇게 나온 거였군 정부 연구소가 해금되었습니다 이제 저거 어떻게 된거지 드래곤테이프 따로 있네 이렇게 자 여기서 끊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